오케이 okay, 감사합니다 <웃음> 초청해 주셔서 <웃음> 어, 이번에는 진짜 그 이거 초청 받는 거 기분 좋았어요. 근데 이유는 만일 제가 어, 이번에 초청 안 받았으면 어, HCI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언제 어떤 식으로 시작했는데라는 거알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것 같아. 근데 저도 이거 30년 전의 이야기니까 되게 고민했어요. 분명하게 제가 거의 인버블을 했는데 언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어, 이 분야 시작했는가. 근데 제일 마지막에는 이거 1990년이었어요. 아니면 89년이었어요. 근데 좋아하는 거는, <웃음> 어, 우리가 그, 에, 어, 그때 SCI 관련되는 그 자료, 아카이브 제대로 했어요. 근데 이제 그 30년 만에 그거 보는데, 그것 때문에 어, 도움됐어요. 네, 물론 그그아카이브에는것중에서 조금 이해못하는거 30년 는 이곳에 잘이해못하는 것도 있었는데어결있은해결됐습는이곳이겁니다는 이곳에 있년이 c i 워는 어, 이곳에 는이이틀로어는 이곳에 있9 이곳에 4세대 학교, 아랜강에서 했어요. 이거는 제가 굉장히 많이 시간 소비했으니까 지금도 잘 기억납니다. 그, 만약, 그, 만약 이거 이 자료 필요 있으면, 어, 저한테 연락해 주세요. 그, 어디에 아카이브 하고 있는지 연락 드릴게요. 왜 그런 이야기 하는가면, 하 이거 우리 같이 고민해야 되는데, オ래는이아アーカイブケア 케어 ケアホームページへアーカイブへんの지でケアがオ이ソジメンスをホームページでオプソジメンスよクリカクケアトメソのアクセスハウスがものがあったよクリカチルムチが県庁ブロアーカイブハンゴアニメアーカイブ <笑> <くるか>、<笑> <ケインジョブログ>、o <笑> r <笑> g のハウスといい 그때 어떤 식으로 했는가면 조금 내용 제가 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우리가 했는지 그 아침에 시부터 밤에 7시까지 했습니다. 한다. 그런데 제가 제일 고민한 거는 어이 SCI라는 거는 interdisciplinary.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interdisciplinary 할수 있는가. 그런데 한번 옛날에 기억 있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30년 전에 인터디스플리 나리라는 이야기, 컴퓨터 사이언스 아니면 IT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어요. 라는 거. 근데 저는 절대로 그렇게 이걸 어, 인터디스플리나게 하려면 절대로 안 되니까. 라고 해서 고민에서 어떻게 했는가면 결국은 이 HCI 워크숍의 위원장은 오어학 하시는 이기현 교수 난다. 근데 그 굉장히 잘 됐습니다. 너무 잘 됐으니까 그 다음 HCI 워크숍도 이기현 교수가 그혜여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그 존슨 분야 HCI SI, 언어학 분야 에 가까운 차용 언어 처리라는 분야에서는 제기선 박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셨고, 근데 그 다음에 컴퓨터 교육라는 면야에서는 김문 김은, 규 교수 고려대학교, 근데 그 다음에 어, 그 심리학 분야에서는 서대학교에그 심리학 하시는 김정호 교수, 근데 그 다음에 철학 분야에서는 소흥렬 교수 근데 조혼나 교수가 인류학라는 면락에서 어, 발표, 발표했습니다 근데 우리 그 하루종일 다 고생했습니다 이유는 한번 생각해보세요 컴퓨터 사이언스 하는 사람 우리나라에서 철학하는 사람의 강의 아니면 그, 그 심리학 하는 사람의 강의 우리가 얼마 정도 이해할 수 있는데 그 단어 조차도 모르는 거죠 근데 그쪽으로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수 분야에서 강의라는 거는 진짜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도 우리 할 어, 어떻게 했습니다 근데 추가 그, 어, 92년에는 어, 이거 디자인 분야도 진행하다 라고 해서 이 산업 디자인 하는 교 수도 조 초청을 했어요 아더이프로세딩 그런 거에 그 전체 그 논문 나 그런 거 있으니까 한번 어어 어, 보시면 좋은데 근데 그렇게 하면서 그우리나라의어 hci 분야 시작하기로 했어요 근데 먼저 그 세계에서 어떤 건가 라는 거 한번 봐줘 어 세계에서는 조금 컨트롤 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젝 스파크 의 알토 개발하는 것이 73년에 어 시작을 하고 생각합니다 근데 결국 그 시스템 워크 스테이션 우리한테 주는 임팩트라는 거는 엄청난 것 같아요. 근데 80년대 되면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어, ACM에서 c k i 라는거 만들었어요. ACM에서는 HCI라는 말을 안 쓰고 CHI라는 말을 썼어요. 근데 나중에 그 90년에 우리가 s c a 할때 s c a 를할 거예요, CHI를 할, 할 거예요. 그런 거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 얘기는 언제 하죠? 아, uh, 그 다음에 그 84년에 Mac 나왔습니다. 아, 그래픽 알 유저 인터페이스. 이제 이거는 결국은 파크의 아 o 도어부터 시작하는 건데. 그래도 그래픽과 유저 인터페이스라는 거 앞에 내세울 수 있게 막에서 나왔다라는 거가 어 결국 에 c i 아이그 다음에 그래픽스라는 거어어 추진하는데 많이 도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그 비슷한 시기에 x 윈도 프로젝트 아시나라는 거 MIT에서 하는 거어 나 보괄적으로 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그룹로서는 이 프로젝트 아티나 그룹입니다. 그는 그맥락게서 이거 SI라는 거어 저는 인바운하기로 되는 거죠. <웃음> 근데 85년에는 MS Windows. 이것도 결국은 어, 파크의아또도그 다음에 그 애플의 맥의 요인 바꿔, 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90년 되면서 웹, 가 되면서 또, 어, 우리가 본격적으로, 어, 하기로 되는 거죠. 세계적으로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어, 90년에, 그, 몇 가지 한꺼번에 했어요. 먼저 그, SCI-90라는 거, 어 9월 8일에 그 어, 워크샵 개최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 준비하는 거는 그포맷부터 어, 시작했습니다. 근데 동시에 우리 그 인공지능연구센터 s i 연구실 가이스에서 어, <웃음> s i 연구실이라는거 만들었고, 그 다음에 포지션 페이퍼라는 것도 그 만들었어요. 근데 이런 것이 그 우리나라의 SCI 시작하는 어, 기점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이어서 그 다음에 92년에 이 전복학계 SCI 연구회라는 거 생겼고, 그 다음에 그 SCI 그 컨퍼런스도 전복학계 SCI 연구회에서 주관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그 SCI 연구회 하고 컴퓨터 그래픽스 연구회 하고 합쳐서 그 CG&I 연구회라는 거 2010년에 만들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거기서 하기로 했고 근데 추가로 뭐가 있었는가 하면 한국 SCI 연구회 일반적으로 SCI Korea라는 거 2006년에 어, 시작했습니다. 안더 근데 지금 그이 연구에도 굉장히 그어 활성화가 잘 되고 있어요. 어 근데 여기서 처음에 그트루트럭 인터디스플리라는 거그 컴퓨터 사이언스적으로 하고, 어 근데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인문사회계 저게 초학으로 시작했어요. 근데 그다음에 그인더스트 어, 디자인 적으로도어 본격적으로 그 하기로 했고 트럭과 세계. 근 지금도 그 세계 트럭 형태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그 허이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나라 스타일의 인터디스플리너리입니다근 조금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면 세계 추락 사이에 인터랙션 어느 정도 있었어요라고 이야기하면 그렇게 많이 없어요. 너무 그 추락과 세계 완벽하게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 같아. 또 조금 한 50% 정도만 별도 트럭하고, 나머지는 오버라핑 하는 식으로 했었죠. 했었으면 하고. 어쩌면 그거는 욕심이죠. 어 그래도 지금도 그 세계 추락으로 어지기는 우리. 우리나라 스타일의 그 인터 디스플리티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호이적으로 호의, 볼까요? 부정적으로 볼까요? 라는 거는 뭐 개별적으로 하는데 근데 사실 그 인터 디스플리라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제 생각에는 자세가 모르지만 SCI라는 코스, 같은 코스, 컴퓨터 사이언스도 하고 근데 인문사회계에서도 하는 코스는 없는 것 같대요. 컴퓨터 science는 컴퓨터 science의 AI라는 코스 만들고, 근데 얘도면 심리학이나 그쪽으로는 그쪽으로 해서 AI라는 코스 만들고, 그 별도 코스죠. 근데 그런 그런 것이 얘도면 우리하고 근데 얘도면 미익소 앞서가는 그 학교의 그 차이. 우리가 아직도 그 케찹 해야 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더 조금 그 그때 30년 전에 우리 포지션 페이퍼라는 거 만들었고 그 말을 그볼수있으면 어, 이거 보이나요? 그 이, 이, 이렇게 어, 하는 포지션 응, 이렇게 하면 되나? 아니면 anyway, 그 SCI에 어, 그 포지션 페이퍼 만들었어요. 근데 그때 그 모델링라는 거는 했는데,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30년 후에도 괜찮은 것 같대. 그 많이 필요하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아니면 그 우리 팝블릭으로 있으니까 어 코스모스. dot. 카이스에 액세스하시면 이 포지션 페이퍼. 어, 아니면 그 프로세스니까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네게 모델이죠. 먼저 그 어, 휴먼 커뮤니케이션라는 거가 있고 우리가 잘 알고 옛날에부터 인류라는 거 시작해, 시작하고 나서 계속하는 그 시스템죠. 이거 그 그때 30년 전에 그 그냥 제가 카피한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그그 피규어는 그 조금 후렸죠. 30년 전에 만들었으니까. 근데 그 다음에 그그 휴먼 커뮤니케이션 스루 n 신 근데 사람하고 그 마신 근데 그 machine하고 그 a c 이에가로 있는 거죠. 근데 예를 이에 들면 이에그 철로 만 나누면. 사람이 하고 막실나 어, 커뮤니케이션 할수 있는 거면 지금 요새 우리가 아는 그 AR, v r 아니면 어, MR라는 거가 병행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그당시 어, 30년 전에 우리가 생각하는 complete 어, 휴먼 컴퓨터 이터 이터렉션라는 거 뭐에요? 라고 이야기하면, 어, uh, 이런 거 같아요. 추가로 그 휴먼 커뮤니케이션, 사람이랑 사람 사이 휴먼 커뮤니케이션도 추가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하고 기계하고 유저 인터페이스가 있고, 근데 자연스럽게 이거는 그래픽럴 유저 인터페이스 아니면 멀티미디어 유저 인터페이스 되고, 근데 그다음에 마신하고 마신 사이의 커뮤니케이션. 가있고근제제그 어, 그때 30년 전에 그 m i t 프로 어, 윈도 h u m 그런 데하고 같이할때 제가 주로 많이 신경 쓰는 거는이런 부분입니다 마신 커뮤니케이션이런 겁니다 근데 근데 휴먼 커뮤니케이션 라는 거가 추가로 어, 있습니다 c a t i o n 이 h u m 이 휴먼 커뮤니케이션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메타버스 됩니다 메타버스에서는 휴미, 지금의 휴아 메타버스는 아직도 휴먼 휴먼 커뮤니케이션 없어요 그 기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미래 생각하면 메타버스에서도 휴먼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거 추가로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30, 30년 전에 그래도 이 모델을 우리 그래도 괜찮게 만들었다라고 느낍니다. 오케이. 근데 제가 사실 제일 고민한 거는 이 마신 안에 있는 마루타 미디어. 한번 생각해보세요. 30년 전에. 30년 전 우리가 아는 컴퓨터 라는거는 그 알파 뉴메릭 블락한 화이트 뭐 유닉스 쓰는지 그어 ms 도 쓰는지 그 밖에 없었어요 근데 우리 그때 프로젝트가 어떻게 하면 이 말타의 미디어 나는 거 이바 c 에인코퍼렛할수 있는가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 제대로 되는 그, 그래픽과 유저 인터페이스. 그 다음에 s i 라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우리, 우리 고민한 거죠. 텍스트는 뭐, 잘 알고 있는데. 근데, 이미지, 카지는, 그래도 뭐, 이거 사진 어떻게 넣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로하면스 있는데. 그래픽스도 해야 된다. 비디오도 해야 된다. 되면, 뭐가, 잘안 되는 거 같아. 데 보이스 사운드 되면 아이마도 안 되는 정도 어, 어려운 시스템 된것 같아요 근데 취부생각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때는 우리 이 마신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 h i 라는거 하루 때 우리 컴퓨터 하는 사람 끼리 알아서 해서 되는 건 아니다 인터 디스플레이 하게 어, 해야 제대로 되는 거 나올 것 같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뭐 미익서도 어, MIT도 같은 문제에서 또 고민하고 있고 어, 굉장히 그때 그마루타인 미디어라는 것 때문에 많이 헤맸습니다. 아나 가볍게 <웃음> 그 천재는 아니고 가볍게 몇 가지는 제가 여기서 커멘트할게요. 그러니까 이시유는인터디스플리라리라는 거. 이거는 지금도 우리한테는 숙제 같대요. 그 제가 볼때그 우리나라의 컴퓨터 사이언스하고 예를 들면 그 영국이나 미국의 컴퓨터 사이언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거리브 사이언스. 미 그다 연구에서는 거울 좀사이에스 라고 이야기하며 왜거는 컴퓨터 사이스 이고그 다음에 뭐 사이 걸로 지구 그렇게 는 우리 잘 안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그 아이 도 우리 나라가 앞으로의 그 챌린지 근데 그 다음에 세월이 안내 임플멘테이션 이거도 세월이 하는 사람이 세월이 하는 하고 임플멘테이션 하는 사이 람 임플멘테이션 하고 이거 제가 나중에 그 그래픽스 발표 하실 때, 어, 어면 제가 질문, 어, 할 겁니다. 나중에 그 그래픽스 그 발표 두 분, 어, 하시는데, 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래픽스의 세리가 어떤 식으로 시작했고, 어떤 식으로 지금, 어, 지금까지 봤어요. 근데 그 임플리멘테이션 중한 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제일 처음에 그래픽스박스에션 언제 나오는데그 어떤 식으로 우리가 만들었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데, 믹서는 그 이반 사다란 그러니까 60년대 했고, 70년대는 나제스파크에서어 그거 어 그런 거에 쓸수 있는 어 모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잘 기록 기록가 굉장히 분명히 나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그래픽스 처음이라로 언제 누가 만들었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그래픽스박스 세션 우리나라에서 언제 만들었는데 근데 그 얼마 정도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었는가 라는 거그 발표하면서 어, 어 코멘트 해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항상 이거는 이그래픽스 그렇고 SCI도 그렇고 네트워크도 그렇고 세월이 안다 임플리멘테이션 네, 제가 추가로 별도로 어, 인터넷 분야도 하고 있는데 인터넷 분야에서도 그 그래픽스 워스테이션의 그 이벤트 한 거는 라우터. 우리나라에서 어떤, 어떤 식으로 라우터 만들었어요? 뭐 지금도 그 별거 아닌 건데 그때 어떤 식으로 그 만들고 어떤 식으로 고생했는데 근데 미국에서는 왜브리보다는 잘할 수 있었는가? 라는거 한천 시간 걸었습니다. 안드 웹. 이거는 제가 코멘트 하나 u r a l 나 a n 랑 u a 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인터 디스 i z e 리 콜라보레이션과 잘 되는 분 r d i s 이거는 뭐 성격상 컴퓨터 o l l a b o r a t i o n which are the new v u n 이 영상에서 면 컴퓨터 사이언스하고 손잡 e n 밖에없고그 whole new world. 선 박사. 팀과그 협조하는 것 같지.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예외적으로 컴퓨터 사이언스 관련되는 분위에서잘 되는 분야 같대. 네데 모던 미디어나 가전에 말씀했으니까 어 괜찮은데. SCA 클래스는 제가 그잘 모릅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컴퓨터 사이언스 사의 SCA 클래스 하고 갈기라 하고 누가 어떤 식으로 만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어 심리학, 교육학에서 어, 하는 에스에 클래스, 어 교과서 클래스 하고는 조금 그 같은 거는 아닌 것 같아. 근데 교 교육을 같은 걸로 할수 있어야라고 생각하는데. 안다 X Wind Project 그, 이거는 아까 전에 말, 말씀드렸죠 저는 그 SCI 하기로 되는 제일 큰 이유가 X-Indo Project 이거 결국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큰 프로젝트였어요. 어, MIT에서도 어, 굉장히 큰 프로젝트였고,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큰 프로젝트였으니까 어, 그락에서 c i a 라는거 어, 하는 겁니다. 근데 그 8번도 아까 전에 설명 했으니까 어, 됐죠. 그 번도 그 AR, VR, MR라는 거는 아까 전에 제가 하는 그 Figure 5 5 5 5 5 5 5 5 5 보시면 그거로 그 설명할 수 있는 건데 어, 어 이런 거는 팔 번, 구 번로 많이 요새 하시니까 다음에 이 그래픽스, 컴퓨터 그래픽 스 쪽으로 해서 두 번째 워크숍 만이한달라가 하면 이런 분야 AR, VR, MR, GI 분야 근데 그 다음에 그 메타버스 그런 분야 역사 그하시로록고 같다고 생각합니다. 한 10년 정도 후에 생각해보시죠. 비롤과 비어서은 이런 거 있습니다. 그, 그, 그때 그그그 포지션 페이퍼 보시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생각했는가 30년 전에. 어, 어, 이거 다 전체 그 코스모스에 가시면 이 페이퍼가 있으니까. 코스모스 카시도 a c k r 에 가시면. 아니면 저한테 연락해주시면 되고. 네, CA 워크숍 그거 에 어, 논문 전체 다한 합해서 한 100페이지 정도 100 가요 어, 전체 다어 이미지 스캐닝이 한거 있습니다. 안더 <웃음> 어, 그다음에 그어 제가 이 파워포인트 어, 어 그때 제가 만드는 파워포인트도 있고 안더 어, 이번에 그어 어, 아, 만드는 그이 파워포인트 있고, 어, 그거에는 그, 그 위키피디아에서 이거 많이 참조했습니다. 대충 그 정도입니다. 아, 질문 있으시면 지금 하셔도 되고 안 되면 그 오픈 디스커션 때 그냥 하시면 될것 같아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